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는 48페이지에 있는 포인트 구간의 자료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니까 비트가 있죠 정보 표현은 최소 단위이고 이진수 0 또는 1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고 리본는 4비트를 말합니다 코어비트 비트라고 부릅니다 코어비트 바이트는 주격 장치 내에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는 컴퓨터 내부의 명령 처리 단위인데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하프 워드는 2바이트 풀 워드는 1 워드에서 4바이트고 더블 워드는 8바이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프 워드는 2바이트 풀 워드는 4바이트 1워드죠 더블 워드는 8바이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워드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필드가 되죠 파일 구성의 최소단위고 아이템, 항목, 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필드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레코드가 되죠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구성된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는 행을 나타내겠죠.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될 것이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 중복을 제거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자료 구성은 비트, 이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되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기역 장치에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는 뭐다? 바이트, 하프 워드는 2바이트, 풀 워드는 2 1이드에서 4바이트, 더블워드는 8바이트라는 거 기억하시고,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로서 아이템, 항목, 열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스가 있죠. 컴플리먼트. 자, 컴퓨터에서 보스를 쓰는 이유는 컴퓨터에서 모든 연산을 뭐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덧셈을 가지고, 가산기를 가지고 모든 연산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보스를 씁니다. 자, 여기서 보수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덧셈 연산을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하게 사용한다는 라거 보시면 되겠고, 그럼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중에서 가장 연산 속도가 빠른 건 뭐다? 덧셈이 되겠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보수는 이제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있습니다. 1의 보수는 이제 완즈 컴플리먼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1의 어, 보수는 이제 영원일로 이런 용으로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2의 보수, 투즈 컴플리먼트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이의 부수는 이의 부수 끝자리에다 몇을 더하면 됩니까? 이를 더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1, 0, 1, 1, 0에 뭘 구하라? 이의 부수를 구하라. 1 이의 부수를 구하라 그랬죠? 이의 부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0은 1로, 이런 0으로 바꾸는 거니까, 불러보시죠. 0, 그 다음, 1, 0, 0,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의 부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또 2의 보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10110에 2의 보수를 구해라. 투스 컴플리먼트를 구하라. 그러면, 1의 보수 있지 않습니까? 1의 보수가 01001이었죠. 끝자리에다가 뭘 더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끝자리에다가 이렇게 1을 더하시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죠? 2의 예, 보수가 된다는 얘기죠. 11 더하면 뭐가 되죠? 이준수 연산이니까, 이준수는 0과 1로 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0이 되면서 뭐가 올라가요? 그렇죠 자리 올림수가 이렇게 하나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리 올림수가 이렇게 하나 올라갑니다 이렇게 1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1 더하기 0 그럼 뭐가 되죠? 1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0그 다음 어떻게 되죠? 여기 1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예, 0, 1, 0, 1, 0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잘 입력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진연산이 나와 있군요. 이진연산. 자료 의 내부적 표현 방식, 정수를 표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형식은 부호부와 해당하는 수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맨 앞은 부호비트로서, 양수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양수인 경우에는 0, 음수인 경우는 맨 앞에 뭐로 표기한다? 1로 표기한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비트인 경우, 12와 마이너스 1을 표시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8비트인 경우, 부호화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부호를 고려한다는 거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비트인 경우 12와 마이너스 10을 표기한다면 맨 앞에가 부호비트입니다. 양수인 경우 이 0으로 표시하고 음수인 경우는 맨 앞에는 뭘 나타낸다고요? 예, 1로 표시합니다. 여기가 맨 앞에가 양수다, 1 2다 그러면 맨 앞에 부호비트는 0으로 표시하는 거고, 음수다 그러면 이게 맨 앞에는 1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2가 되려면 1, 2, 4, 8에서 4, 8더 하면 1 2가 되죠? 이게 이제 부호 절대치고, 1의 부수 보수, 2의 부수는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음수일 때가 달라지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음수일 때는 맨 앞에 부호비트가 바뀌어지고, 1의 부수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0원 1로 이런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 1, 그다음 어떻게 했나요? 0, 0, 1, 4 이렇게 있고 2의 보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2의 보스의 끝자리에다가 몇을 더했습니까? 그렇죠 1의 보스의 끝자리에다가 몇을 더하면? 그렇죠 이렇게 1을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1 더하면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죠? 1, 1 더하면 어뭐 됩니까?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죠?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써주니까 0.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1, 1, 1,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질문 중에서 8비트인 경우에는 반드시 뭘 고려해야 한다? 부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자금력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더 연습을 해보자 지금, 11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1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인 경우에, 에, 14인 경우에 에, 14인 경우에 여기 보시죠. 에, 14인 경우에 집류된 수치가 14다. 이제 14다라고 했을 때 에, 여기에 표현법이 이제 14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14가 됐을 때 한번 우리가 부호와 절대치, 그 다음에 1위 보수, 이해보소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14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14는, 에, 일단은 이제, 그, 맨 앞에는 부비트가 0이죠. 14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나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1, 2, 4, 8에서 1, 2, 4, 8 이렇게 됐을 때, 뭘 더하면 14가 됩니까? 8과 4하고, 그 다음에 2 더하면 14가 되죠. 1110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8, 4, 2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어, 8421 여기에서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8421 8421에서 어떻게 되니까 여기에 11 그다음에 10이고, 1 2고10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14라는 거죠. 14 11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100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100 0.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 교육인이 이제 0이고, 나머지는 3개의 비트를 0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호와 1의 보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수인 교육인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부호와 2의 보수. 다 똑같습니다. 0000. 0, 0, 0. 그 다음에 1 1 0이 0.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인 교육인은 맨 앞에 부호가 달라지죠? 맨 앞에 부호가, 뭐라 고했어요 1.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0, 0 0, 됩니까? 1, 1, 0, 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1의 부서는 어떻게 습니까 부호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나머지는 바꿔죠불러보세요 1, 1, 1, 까 0, 영0 이렇게 되는 것이 1의 부서가 될 것이고 2의 부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의 부서의 끝자리에다 몇을 더한다? 1을 더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1을 더하면 뭐 됩니까? 1, 1 그러면 0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 올라갔죠? 1, 1 더하면 뭐 된다고요?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자 이렇게 1, 0 더하니까 뭡니까? 1이고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0.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1, 1, 1, 1, 그 다음에 0, 1, 0, 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부호와 2의부수가 네.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진연산 그 자공수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데요. 십진연산은 이제 언팩과 존 형식이 있습니다. 언팩 연산, 존 형식이 있고, 그 다음 팩 형사, 팩 연산이 있습니다. 에, 언팩 연산과 이제 팩 연산으로 나눠지는데, 존과 팩 형식으로 이렇게 나어지는데요 에, 존 형식은 1바이트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표현하고요. 언팩은 이제 팩, 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바이트 숫자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를 표시한다라고 하면, 이, 맨 앞쪽, 맨 뒤쪽 부분에, 맨 앞쪽 부분이 부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양수인교는 C, 음수인교는 D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리고 부호 없는 양수는 F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34다 그러면 양수이니까 C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숫자니까 F, 1, 2, 3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34라고 하면 음수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D라고 표시하고, F1, F2, F3, d 사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견 연산은 1바이트 숫자가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 매일 뒤에는 부호 비트니까 1바이트, 2바이트, 최소한 3바이트가 필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양수니까 C라고 표시했고 4, 3, 2, 1 나머지 0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234도 어떻게 합니까? 부호가 음수니까 D라고 표시하고 4, 3, 2, 1 나머지 영어로 채워놓시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점 인사는 실수 표현을 뜻합니다. 형식은 부호부, 지수부, 소수, 소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대단히 큰 수라든가 대단히 작은 수를 표기할 때 우리가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외부적 표현 방식을 보도록 하죠. 자료 의 외부적 표현 방식은 a s c i 코드가 있고, f c d 가 있죠. a s c i 코드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7비트고, 이의 7승에서 128가지 정보 표현이 가능하고, 일반 PC용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앱 c d 는 뭡니까? 네, 존 영역이 4비트로 되어 있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타 자료 표현을 보게 되면, 해밍 코드를 보지요.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 및 교정까지 가능한 코드라는 거잘 보시고요. 캐리티 비트는 기존의 코드에다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한 p 트의 여분의 비트를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페리트 비트라고 합니다. 이건 에어 검출만 가능하고요이의 개수에 따라서 홀수 체크법과 짝수 체크법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코드가 있는데, 1111, 11, 그 다음에 000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1111, 음,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00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그 홀수 체크법으로 검사한다고 라 하면 이리개수가 반드시 홀수기여야 됩니다. 여기 이리개수가 홀수기인가요?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오류가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짝수 체크법으로 검사하겠다고 라 하면 똑같은 데이터를 이리개수가 짝수기죠. 이건 뭡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0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데이터에다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여분의 비트를 하나 더 만들어놨습니다. 이 비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얘기죠? 페리티 비트라는 것이고, 이건 뭐만 가능하다고요? 여러 검토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도 심을 자주 넣는 부분이 되겠죠. 그레이 그래, 코드 잘 보시게 되고, 아, 이번는 이제 연속 또는 연속되는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한 코드에서 한 비트를 변경하면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 데이터 전송에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잘 입력해 보셔야 되고요. 용도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수를 이제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진수를 그레이 또는 이제 그레이를 이진수 코드로 바꾸는 예제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10이라는 수치가 있다. 여기 이진수인데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처 수는 그대로 내려고두개 이웃한 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수하고, 이스클래시오와 연산, 엑스오와 연산을 합니다. 우리가 엑스오와 연산이 뭐 보였나요? AB 입력이 있고, 출력 결과 Y라고 하면, 엑스오와 연산은 두 개의 입력, AB가 어떻게 됐을 때, 달랐을 때, 1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랬습니까 예, 이거를갖다가 이, 엑스오와 연산이라고 그랬었죠 1형, AB, 두 개의 인명이 다르니까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것이고 0,1 두 개의 인명이 다르죠? 1이죠? 1,0 다르니까 뭡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0,1,0,1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이진수인데 그레이 코드로 바꾸겠다. 어떻게 하라고요? 맨 처음 수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0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한수하고 어떤 연산을 한다? 이스 클래식 고 연산을 하고 보니까 0,1 그러면 1 1,0도 뭐예요? 1 0,1도 뭐예요? 1 이런 식으로 연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번이야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표현의 최소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표현의 최소 단위를 뭐라 그랬어요 바이트 잘 안정려 놓으 되고 2번 다음 보기에 빈칸 해당하는 값이 순서에 맞게 내열된거 그랬죠 풀 워드는 몇 워드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1 워드를 의미하고 몇바이트예요 4바이트를 나타내고, 하프로드는 몇바이트? 2바이트, 더블로드는 어떻게 된다그랬습니까 예, 8바이트 된다그랬죠 그래서 1428이 있는 몇번이 답입니까? 2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진수 1011의 0 1, 1 보수 그랬죠? 이건 뭐예요? 0은 뭐로 바꾼다? 1의 보수는 1로, 1은 뭐로 바꾼다? 0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불러보세요. 0100 0, 0. 이렇게 거꾸로 쓰시면 되니까 네, 답이 몇번 있습니까? 1번이 답이 되겠군요.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10110에 1의 보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 쓰면 되니까 불러보세요. 01001. 이렇게 된거 찾으시면 되겠죠. 01001. 네, 4번이 답이군요. 자, 이진수. 여기에서 이제 2의 보수를 물어봤죠 그렇다면 먼저 뭘 구하셔야 되죠? 그렇죠. 1의 보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여기에, 음, 1 0 1, 1, 0에 먼저 1의 부수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의 부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1의 부수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불러보세요. 0, 1, 0, 0,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2의 부수를구하라 문제니까 2의 부수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1의 부수의 끝자리에다가 몇을 더한다? 네, 1을 더하게 되면 2의 부수가 되는 거죠. 1, 1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0이 되고 자리의 리림이 하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 0더하면 뭐가 되죠? 예, 1이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그 다음 뭡니까? 여기는 1, 그 다음 뭡니까? 여기는 0 이렇게 표시하면 되니까 0, 1, 0, 1, 0 이렇게 표기된 여러분들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1의 보수는 0은 1로 이런 0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2의 보수는 1의 보수 끝자리에다 뭘 더한다? 1을 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자, 넘겨보시면, 똑같은 문제죠. 자, 여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제, 1 0 0 0그디다 봅니까? 1 0 1 0. 자, 가리 있군요. 밑에다 써야 되겠군요. 자, 1 0 0 0그다 봅니까? 1 0 1 0.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2의 붓을 구했으니까, 먼저 1의 붓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0 1 1 1. 그 다음에 0 1 0 이렇게 될 것이고, 2의 보수를 그했으니까 1의 보수 끝자리에다 1을 더하면 되겠죠? 1, 1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면서 하나 올라가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예, 1.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1.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0.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똑같이 쓰면 되니까, 0, 1, 1, 1. 그래서, 0, 1, 1, 1. 0, 1, 1, 1. 그 다음 뭡니까? 0, 1, 1, 0. 이렇게 있는 몇 번을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2번을 이렇게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6번 문제는, 여기 뭐, 몇 피트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부호,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 7번 문제를 보니까, 8피트 컴퓨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호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뭘고려하라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부호를 고려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8피트 컴퓨터에서 부호 절대지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기억된 값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 8비트에서, N 앞에는 부호비트인데, 양수일 때는 우리가 뭐로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양수일 때는 여기를 0. 그렇죠. 음수일 때는 우리가 앞에 우리가 뭐로 나타낸다? 그렇죠. 1로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는 양수니까, 음수니까 어떻게, 1이니까 음수란 얘기죠. 일단은 뭐예요? 마이너스란 얘기군요. 마이너스. 그다이걸 가중치니까, 1, 2, 그 다음 뭐예요? 4. 8,2 되는 것만 더해보면 얼마인가요? 11이죠? 네, 8,2,1 더해보면 11이니까 마이너스 1 -11 1이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아셔야 됩니다. 8비트 컴퓨터, 부호와 이런 내용 나오면 반드시 뭘고려해라 부호를 생각하시라는 거꼭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주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할 경우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연산속도 가장 빠른 것마다덧셈이다가산기를 컴퓨터에서는 모든 연산을 가산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9번 문제 보시면, 8비트 컴퓨터에서 그러면 반드시 뭘 고려해라? 부호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이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12를 부호하실 때로 나타났으니까, 맨 앞에 부호비트는 뭐예요? 음수니까 1.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8비트로 표현하셨으니까, 이건 뭡니까? 1, 2, 4, 8. 8, 4, 2라고 쓰게 되면, 8, 4, 2, 1. 저 밑에도 쓰야 되군요. 자, 8비트 컴퓨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8, 4, 2, 1. 써볼까요? 예, 8, 4, 1. 8, 4, 2, 1. 이렇게 됐을 때, 이 12가 되려면 뭐예요? 1, 8과 4를 더하면 12죠? 11, 0, 0, 이렇게 될 것이고, 맨 앞에는 8비트로 나타나셨으니까, 부호가, 음수니까 1. 나머지는 3개는 뭐로 치면 되겠어요? 0으로 이렇게 0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0, 0, 0. 그 다음 뭡니까? 1, 1, 0, 0. 이렇게 된 거. 몇번 있습니까? 예. 그렇죠. 1번에 있군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마이너스 14를 부호화된 2의 붓으로 표현하면 그랬죠? 마이너스 14를 부호화된 2의 붓으로 표현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가려보고 하죠. 밑에. 마이너 14를 그 부호화된 2의 보수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음, 여러분들이, 여기다 에 이제 8, 4, 2를 한번 써볼까요? 가중치를 한번 써보죠. 8, 4, 2, 1 이렇게 한번 써보고, 여기에서 14가 되려면 뭘 둬야 됩니까? 그렇죠. 14가 되려면, 8과 4와 2를 더하면 14가 되는 거죠. 11, 1, 1, 0이군요. 즉, 여기에서 지금 1의 보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아, 부어절대치부터 구해주겠군요. 먼저 맨 앞에는 부어절대치를 구해본다라고 하면, 부어절대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 맨앞이 일단은 이제 이렇게 1110 이렇게 표현하고, 8비트로 나타나게 되니까, 맨 앞에는 음수니까 뭐로 표현한다고요? 1. 나머지 3개는 뭐로 넣으시면 되겠죠? 0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1리부소를 구하려면, 맨 앞에 4비트는 그대로 내려온다. 나머지는 바꿔주면 되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불러보세요. 그렇죠. 1, 1, 1. 그 다음에 뒤쪽에는 0, 0, 0, 1. 예, 네, 잘하셨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뭐예요? 2의 부수를 이제 부어주야 되니까 1의 부수 끝자리에 다 몇을 더한다? 이렇게 1을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2의 부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 1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쓰면 되니까 00 양변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1111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111 0010 이렇게 되어 있는 몇번 그렇죠 예,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컴퓨터에서 1 0진수 마이너스 13을 부화 절대처럼 나타내면 그랬죠 8421에서 13이 되려면 뭘더해야 되나요? 8과 4와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되니까 1102 이렇게 표현하면 될수 있겠죠. 8비트니까 맨 앞에는 부호가 음수니까 1, 나머지는 뭘로 채워라? 000 이렇게 채우면 되니까 10000, 1101, 10000그 다음 뭡니까? 1101 이렇게 되어 있는 몇 번? 그렇죠.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짧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번 문제 볼까요? 십진수 1234를 1 십진용식과 팩용식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팩은 1바이트 숫자가 몇개 들어가요? 두 개. 존은요 1바이트 숫자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랬죠1234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1234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양수. 양수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C4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팩 형식은 1바이트 숫자가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거죠. 맨 뒤쪽이 부호비트니까 C, 4. 나머지 숫자를 채워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에, 10진수, 마이너스 2천일을 팩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물어봤죠. 팩은 1바이트 숫자가 몇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예, 2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2개가. 데 여기는 하나, 둘, 최소한 3개 비트가 있는데 그건 4개 비트로 표현했군요. 그렇다면, 네 개로 해보죠. 네 개의 밑에 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맨 뒤쪽에는 뭐예요? 부가 양수에음수야요 음수는 뭐로 표현해야 돼요? D. 대문자를 써볼까요? D.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이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00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뭡니까? 이 앞에는, 이제, 여기 이제, 없으면 0을 쓰면 되죠? 0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맨 앞에는, 8덟 비트로 나타내니까 00 그래서 00 그다음에 예, 02 00 1D 이렇게 있는 몇 번을 정답 4번을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바이트 머신에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데이터 형식인가?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 이게 뭐예요? 그렇죠. 대단히 큰 수라든가, 대단히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형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재미있는 문제군요. 자, 이진수 연산. 덧셈을 하라고 그랬군요. 여기 보니까, 이 1이 지금 몇개예요 하나, 둘, 111. 그 다음 뭐예요 111, 11. 다섯 개군요. 111, 11.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뭘더 하라고 했네요? 010111. 이렇게 덧셈을 해보라고 그랬군요. 이진수 연산이죠. 그러면1 1 더하면 뭐 되죠? 사실 여기 0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가죠? 자리올림이 하나 발생한다는 얘기죠. 111 더하면 이게 1이 되면서 자리올림이 하나 발생합니다. 11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0이 되면서 자리올림이 이렇게 하나 발생하는 거죠. 111은 뭐가 되죠? 그렇죠. 1이 되면서 자리올림이 하나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11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면서 자리올림이 하나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는 1. 그래서 1, 0, 1, 0, 1, 0 이렇게 된거몇 번? 1번 정답.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군요. 아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진수 연산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1, 0, 1, 0, 1, 1 여기에서 뭘 빼라고 되어있습니까? 지금 1, 1, 0, 0 1을 이렇게 빼봐라 되어있군요. 1에서 1빼니까 얼마입니까? 0이죠 뭘? 그 다음에 1에서 0빼니까 뭡니까 2 되겠죠? 0에서 0빼면 뭐죠? 0이죠. 그 다음에 1에서 1빼면 뭐라고요? 0이죠. 어? 근데 여기서 1을 뺄수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나 빌려야 돼요. 위에서 빌려면 오 2가 빌려, 2준수니까 2가 빌려놓고 해서 2에서 1빼니까 얼마?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 값은 10010이 있는 몇 번을 정답? 1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 17번 문제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연산 결과가요, 지금 음수로 나오거든요. 연산 결과 음수로 나올 때는 이 수치를 갖다가 이 10진수로 바꿔서 연산하셔야 됩니다. 1 0 1 2에다가뭘 빼라고 그랬나요? 여기에다가 지금 1101을 뺐는데, 빼면 연산 결과 음수로 나오죠? 그럼 뭐로 바꾸라고요? 10진수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가중치를 쓰면 1, 2, 4, 8이니까 8, 2, 1다 더하면 이게 얼마죠? 11이죠. 여기서 이제 뭘 빼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도 1 1, 2, 4, 8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8, 4, 1 더하면 이기 이제 13이 되는 거죠.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에서 13을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6번하고 17번은 잘 비교할 줄 아셔야 되죠? 연산의 결과가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값이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수치를 이렇게 십진수로 바꿔서 연산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FCD가 존비트는 몇 비트로 되어 있다? 4비트.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고 19번에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군요. 세의 존비트를 가지고 있다. 16비트 코드로 미국 표준협회에서 개발하였다. 통신제어로 사용한다. 128가지 문자를 표현한다.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아스키 코드는 16비트가 아니라 몇 비트다? 7비트 짜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답. 을해서몇 번? 2번. 정답. 자, 다음 2 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0110을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려고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0110에서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 수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0이고 그다음에 두 개의 이웃한 수가익스클루시브 연산이 되니까 01 그럼 뭐가 되죠? 1. 그다음에 11은 뭐가 됩니까? 0. 10은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된 거니까 0101 이렇게 되어 있는 몇번을 정답? 예, 1번을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이진수가 있다. 1011이다. 이게 이진수인데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어떻게 한다? 처음수는 그대로 내려온다. 두개유탄수가 어떤 연설을 한다? X와 연설을 해야 되니까. 10 그러면 1이고, 01도 1이고, 11은 뭐가 된다 그랬죠? 0. 그래서 1110 이렇게 있는 몇 번을 정답으로 보시게 됩니까? 그렇죠. 2번을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티 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랬죠 기수 페리티 체크는 1, 1비트 수가 짝수가 되도록 한다. 맞나요? 기수는요. 1의 개수가 뭐예요? 짝수 개가 아니라 홀수 개가 되도록 맞춰주는 항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비트가 동시에 에러를 발생해도 검출이 가능하다. 안됩니다. 1비트에 오류만 검출이 가능합니다. 오스피리 체크는 1, 한비트의 개수가 홀수개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짝수개가 되도록 검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틀렸네요. 4번에 코드의 여분의 비트를 검사 비트로 첨가해서 에러를 검출하는, 착오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맞지요?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1,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되는 두개의 숫자를 표현한 코드에서 한 개의 비트를 변경하면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 데이터 전송에 주로 사용되는 코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FCD, 해밍, 아스키, 그레이 코드 중에서 뭐예요? 그레이 코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코드다.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